하자, 우리가 안시계를 딱 지키기 위해 친구들, 우리가 이 전선을 사줘 초점, 사격 머리 조심하라고, 이 행동으로 시작하지 이건, 앞서 쓰러진는 게이지다! 그